마이쮸 많이 퍼가기 대회 아 오, 네네네 마이쮸 퍼봅시다 오 여기 나줘봐 아아 오케이 하나 뱉었어요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집어보자 집어보자 그래 집어보자 내가 내가 지금 아나 인형뽕뺄스 되게 많이 뿌렸는데 이거 저거 되게 뭐야? 아이 끈끈이 건법은 안 되지 아이 진짜 이거는 너무. 야 아니 아니 이건 손으로 푸는거 그래 이건 손으로 푸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왜안 움직여요? 만들어 놓고? <웃음> 보여줘 봐 일단 그래도 가장 뭔가 가장 기대되는 작품 움직여 보세요 어, 가장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오 그래 가장 그래도 뭔가 야 뭐하는 거야 도대체 기대가 오오오 오! 오, 오! 잡아보자 잡아서 일로 옮겨. 자 잡아서. 야, 오! 아니 얘들아 왜 이렇게 흔드는 거야? 마이쮸 좀 마이쮸 좀 괴롭히지 봐봐. 움직여지나요? 실한 번만 잡아당겨봐요. 어떻게 움직이나 보여줘봐 일단. 움직이네요. 이쪽 실은 안 잡아당겨? 이거는 그3인용 3인용, 야 3인 해줘봐. 야, 내가 도와줄게. 그래, 해봐. 야. 자, 해봐. 3인용이래. 아니, 니네 <웃음> 이런, 이런, 도움 이런. 에이, 이거는 완전 큰데. 일단, 아니, 움직임 먼저 보여주시죠. 자, 움직임을 먼저. 오, 불사키 수준 님. 어, 흥지 흥허지. 알았어. 지 네. 어, 자, 해봐. 아니야, 커봐. 근데 궁금하다, 선생님도 풀수 있나? <웃음> 과연 야 생각보다 마이 맥주가 무거워.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할수 있어. 이거 봐. 접히죠. <웃음> 야 여기가 힘이 없어 이게. 아, 일단 움직이는 걸 보여줄래 한 번. 하나씩 도 움직여요? 하나씩 도 만약 이게 껴가아 여기에 좀 틈이 좀빡빡하네자 일단 오, 오케이 생각보다 말이트가무겁네어 음. 생각보다 이가 무겁죠 검펌 <웃음> <웃음> 갑자기 빼줄래요아 이게 좀 레일이 이렇게 뺄 대로 좀더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일단 해봅시다 엇, 어? 뭐가 문제죠? 제대로 네, 제대로 고정이 안 됐어요. 고정하고 오세요. 자, 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 그렇게 잡을 거야? 오케이. 아니야, 너 좋을 대로 해. 방법은. 움직이나요. 움직이는 거좀 보여주세요. 오. 오 움직이는 거 아니, 먼저 보여줘. 아, 어. 구부렸다가. 어. 근데 이거 원래 사실 이게 구부렸을 때 그거 야 아, 딱막을수 있게요. 에가 여기 이쪽에 한사 대박. 한한대한대한대 오케이. <웃음> 준서야 이쁘게 하나만 딱 집어봐요. 이렇게 생긴 자 과연 잘 퍼질지 다 마음을 놨어 하나 하나 오! 오! 오! 오! 오! 보여줘봐 딱각! 오케이 딱각! 자 하나라도 하나라도 퍼보자 어떻게 퍼지 아 잡아당기면 오 이 마음은 이 통째로 쓸어보고 싶은 마음이었죠? 근데 뭘 생각을 안했나요? 어 마이쮸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워 맞아요 과하게 무거워요 마이쮸가 하나는 걸리지 않을까? 하나는 걸려라 그래 하나는 걸려라 하나는 걸려라 어떻게 수정됐어요? 응 음. 어 줄로 땡기는걸 빨대로 바꿨어 해봐요 아니 하나만 풀게 하나만 풀자 하나만 하나 풀수 있어 하나만 풀자 오오 난리가 오. <놀린> 나 난리가 나네어어두개두개 <놀린> 두 개, 두 개. 하나만이라도 많이 안집어도되니까 어, 하나 집으면 열한 개다 오! 오! 오! 오, 됐어! 어! 아! 빠졌어! 아니, 때려, 때려, 때려. 자, 때려, 때려! 때려! 집어넣어! 집어넣어! 어! 어! 됐죠! 들어! 들어! 들어! 야, 끈! 그럼... 아! 빠졌어! <웃음> 뭐가 뭐가 소리가 펑 났는데 <웃음> 이거의 역할은 뭐예요? 이기육제의 역할은? 도망 마이쮸 도망가지마 이런 거야? 잡아. 자 땡겨 일단 여기 한 명씩 걸 땡겨 생각보다 마이쮸가 무거워 <웃음> 저게 땡겨 땡긴 거야 <웃음> 마이쮸가 무겁다니까 욕, 욕심을 버려 그래 다같이 기도해준다 지금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너에게 마이쮸를 하나만이라도 들어달라고 지금 다 보고 있어 이게 뭐라고 땡겨! 땡겨! 힘을 해! 마이쮸 하나만 하면 돼! 자! 마이쮸 들어! 들어야 돼! 다 11개야? 다 11개야 한 저... 한 어! 한 어! 정리해라. 아 정리했어요 알겠어요 11개 어 그나마 구동이 자 하자 야 땡기면서 떨어져 떨어져 하자 하자 하자 하자 하자 자 최고치 가보자 아어 뭐야 뭘뭐 그렇게 막그렇 어, 이게 뭐 하는 거야 마이쮸 <웃음> 마이 무거워 어 아! 아, 아. 들었다 놨다 해, 들었다 놨다 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오! 오! 오!